네. 구강 삽입형 기도확장기가 아~ 그니까 지금까지 이제 구강내 장치라고 하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하나는 그 코골이가 떨리는 소리가 나는 그 연구개를 눌러주는 그런 타입이 있고 두 번째가 그 혀를 잡아주는 장치 세 번째가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는 장치. 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이목 연구개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면 렉 하잖아요. 그래서 이그 장치는 이제 연구개를 눌러주는 장치는 어, 효용 이제 그걸 쓸수 있기가 너무 힘들고, 그다음 혀를 잡아주는 장치도 어, 실질적으로 이론상을 주거나 딱 그렇게 효용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구강내에 삽입해서 코골이나 어, 수면목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장치에 아래턱을 전진시켜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어,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턱을 당겨준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,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음, 아주 극히 일부고요 되게 디자인의 종류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<웃음> 이제 그런 각각의 차이점들을 이제 보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할 것인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강삽입형 국왕, 이구강 기도 확장기에 이제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아래턱이 우리 회장님처럼 좀 작거나 뒤로 밀려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턱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키도가 보통 사람보다 이만큼 들어간 만큼 좁아요 그래서 훨씬 젊었을 때부터 이 코골이나 뭐들이막 일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, 이거를 수술로 해서 어, 뻥 뚫어준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수술로 해서 턱을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하면 은 뭐, 가능은 하겠다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또 교정까지 병행해야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턱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렇다면 젊을 때, 어릴 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투자해 볼만하지만 이제 다어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거를 얼굴을 지금도 바꿔서 살아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잘 때만 생기는 문제 식이 뛰을때는 전혀 문제가 안되잖아요. 숨쉬는데 뭐 지장이 있는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잘때 생기는 문제를 잘 때만 숨쉬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주는게 이구강삽입평 기도확장기죠.